이번 영상에서는 카오노르드 조선공의 도면 가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도면 가방은 바다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여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선박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이 나와요. 하지만 개봉하여 얻는 대부분의 도면들은 가치가 낮고 일부 도면들이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형성된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접 100개를 구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도면가방을 습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잡아본 몬스터는 바다벌레이며 리젠 속도가 매우 느리고 나타나는 지역이 넓어서 사냥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다음 장소는 고요한 바다 3시 방향에서 먼바다 천둥장어를 사냥했으며 바다벌레보단 좁은 지역에서 사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가방을 파밍하기 위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다의 촛대에서 손뱅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도 사냥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고 캐릭터가 뛰어다닐 정도로 수심이 얕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 장소를 방황하던 도중 나자르가 나타나는 지역 부근에서 고대의 망령을 잡으면 바로 리젠이 되는 꿀 장소를 찾았어요. 해당 장소에서 달빛 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하고 30분 동안 사냥해본 결과 25개 정도의 도면 가방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등급이 고급이지만 드랍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장소는 잠수를 하여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너의 숨결이 없다면 다우타의 방울이라는 도핑 아이템을 준비해야 하며 다른 장소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도면을 모을 수 있었어요. 도면 가방을 100개 모으기 위해서 소비된 시간은 3시간 정도 소비하였으며, 꿀 장소를 찾는 시간까지 하면 5시간 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렵게 모은 도면 가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카오노르드 조선공의 도면 가방을 개봉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노동력은 15이며, 일반적으로 주머니 하나당 한개의 도면이 나와요. 하지만 낮은 확률로 두 개의 도면이 나올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습득한 도면들 중에 판매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면은 물결 돋대 물결 널반지, 물결 망원경, 물거품 바다 괴수 탐지경이며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물결 돋대의 경우 6에서 7천 골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뜬다면 완전 대박이에요. 또한 언급한 도면들을 제외하고 대구 경포 등은 경매장으로 개당 10골드 정도의 판매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포강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구매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다고 버리지 말고 판매하는 것이 좋아요. 100개의 도면 가방을 모두 열어보니 물결 돛대 하나와 물결 널반지를 얻었으며 널반지는 경매장 시세가 2000골드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8에서 9 0 0 0골드의 수입을 냈네요. 물론 도면의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구해놓고도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